이번 영상에선 이가영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 채널에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가용 엘리아 채널의 엘리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너무 피곤해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最近진타일레일라累了진타일레일라진 최근 타일레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르 동작이나 변화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인 거죠. 最近진타일레일라 요즘 너무 피곤해. 자 두번째 하루종일 잠이 와요 그 정도세요 하루종일 잠이 와요 정틴 파쿤 정틴 하루종일 파쿤 졸리다 잠이 오다 정틴 파쿤 자 세번째 눈이 쌓였어요 그렇죠 어저께 눈이 많이 내렸죠 눈이 쌓였어요 지 쉐라 지う라지し다사이다し눈지じっじっじっじっじっじっじっじっ공공공っじっじ 공공 っじっ다っじ다じ안じっ다 공공 っじっ 징소, 공공, 지체. 그런데 요즘에 중국도 외래어를 그냥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 지체 대신에 바스, 바스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징소, 공공, 지체 혹은 징소, 바스, 징소, 바스 둘다 무방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지하철을 탈 거예요. 您要坐地铁吗？你要坐地铁吗？您，당신，선생님，귀하，你，너， 혹은 자네야오어기를 원하다，타기를 원하다地지하철마의문을 나타내는 조기인 거죠。您要地 你要坐地铁吗? 자 다음 여섯 번째 이쪽으로 쭉 가세요. 请一直往这边走. 请一直往这边走. 请 아까 청하다라고 배웠죠? 一直 계속 줄곧 와 향하다. 这边 이쪽, 走 코다 이동하다. 请一直往这边走七楼梯很滑请小心楼梯很滑请小心楼梯楼梯很滑楼小心梯楼梯很滑楼小心梯楼梯계단很滑楼梯楼梯럽다小心楼梯楼다주의하다楼梯很滑楼小心 여덟번째, 머리가 아파요. 요즘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힘내세요. 머리가 아파요. 도텅 도텅 도 머리 텅 아프다. 도텅 아홉번째, 눈이 따가워요. 이睛疼眼이疼眼睛 눈, 텅, 아프다. 옌징 텅 근데 만약에 뭐 쓰라리다, 맵다 이런걸 굳이 표현하고 싶으시면 호랄라 호랄라 라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하시지만 중국같은 경우는 눈이 따갑고 아플 때는 그냥 눈이 아프다 라고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옌징 텅열 번째 배불러요 我吃饱了。我吃饱了。吃먹다.饱了 배부르다.我吃饱了. 자 마지막 열한 번째. 어떤 곳을 찾으세요? 您找什么?你找什么?找찾다.什么뭐?您找什么? 니 이번 시간에는 이가영 구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11가지 내용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새로운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음? 불금인데 뭐 먹으러 가죠?